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 나라 한국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풍수로 세상을 탄핵한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감히 저는 세상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아니 부정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부정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인류의 역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대 성인 석가공자 예수도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이 풍수를 연구해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의 그 이치를 이 세상 사람이 태어나면 바로 그 원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갖게 하는 게참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게 할수 있는 방법론이 없었단 말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세상을 풍수로 탄락한다어 아, 사람을 탄락하는게 아니고 논리, 예,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논리를 탄락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참 이해가 되시기 어려울 텐데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논리였습니다 세상을 정말 우리 그 어, 어,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수 있었던 것인데 인류가 지금 평화롭게 못 살잖아요. 지구촌이 싸만하고 어? 어, 못 살잖아요. 갈등이 심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참 진리라는 정말 세상이 다 같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논리가 없었기 때문에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 근데 이거 참 제가 연구한 거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은이 풍수 자연 활용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이 단 5분도 이 자연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풍수라는 것은 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기를 말하는 거예요 기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에는 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만물의 기를 다 같이 이게 다뭐 활용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딱두 가지입니다. 음기와 양기. 이두 가지만 활용하면 될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 기가 우리 삶 살아 있는 생명체를 다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은. 질흉화복흑망성세 잘되고 못되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느냐가 모두 다이 기의 영향이었다는 거죠. 이 기의 영향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흑망성세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적으로 흑망성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 음기와 양기에서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제가 밝히고 나니까 와... 이게 세상을 탄핵 안 해야 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2021년도에 석가공자 예수를 넘어야 세상을 살린다라고 책을 썼는데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삼대 성인을 넘었다 말입니다. 석가공자 예수도 이 자연의 원리, 자연의 위력, 자연을 어떻게 해서 인간이 활용하면 하나님 말씀이 대로 그대로 다살수 있는지. 이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죠 저는 도선풍수 전수자입니다 도선풍수는 1100년 전 신라 말기죠 도선국사가 풍수지리 시조 맞잖아요 이분의 풍수지리가 후계사 단한 사람씩만 구전으로 극비 전수가 됐는데 제가 34대 전수자예요 이 도선풍수를 전수받고 40년간 이 자연만 제가 연구했어요.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흑망성세, 우리나라의 역사가 다 풍수였었고 전 세계의 역사가 다 풍수였었고 오늘날 인간사, 세상사, 사는 그 이치가 다 풍수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연활용법이라는 풍수지력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나 많은 갈등 속에서 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 이 풍수를 몰라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거 알면 절대로 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바보, 바보거든요. 어?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요, 이 사람이 이정이 살아서의 이 세계가 정신 세계가 있고 사후의 정신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후에 천당 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극락세계 가기 원해요. 그게 바로 풍수지리학에 있었던 거예요. 천당을 가느냐 지옥 가느냐도 풍수지리학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이걸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사후세기가 왜 중요한지 그런 걸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삶의 질이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요 지금. 이 인류가 이 자연 활용법을 불과 2%까지 3%밖에는 활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90% 이상 할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3%도 지금 요 정도로 사는데 10%만 활용한다 해도라도 엄청난 삶의 질이 높여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제가 밝혀내고 아 당연하다. 풍수로 세상을 탄핵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 인류의 논리를 탄핵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미래 인류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불행하 불행하 불행했어도 그냥 그게 그러려니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 이 정신 세계가 높아져가지고 불행하는 걸 해서 참질 못해요. 지금까지는 그게 그러려니 하고 참아왔는데 앞으로는 못 참아요. 왜? 행복했었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미래의 세상은 지난번에도 얘기지만은요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같이 가야 돼요. 이두 가지를 다 같이 가려면 풍수지리학, 자연활용법을 알아야 돼요. 자연에서 그걸 다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두 가지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아니면 은 자연활용법 아니면 세상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갈등, 전쟁, 이 싸움이 더 치열해져요. 나라는 나라 안에서도 치열해지고 개인은 개인 대로 더 치열해지고 세계는 세계대로 그런 그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럼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지금도 고통스러워요. 어? 남이 남보다 위로 올라가는 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더 그냥 그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 이게 이게 전쟁인 거예요. 어? 전쟁이뭐총 가지고 뭐, 뭐 이렇게 해서 뭐 무기 가지고 하는 건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요 전 세계는 이게 달린 거예요. 어? 서로 행복하겠다고. 근데 이게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 방법론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석가공자 예수도 몰랐으니까 어? 그 인류의 많은 철학자 무슨, 뭐, 인류학 박사니, 무슨 성경이니, 불경, 무슨 많았잖아요. 그 많은 중에서도이 이 단순하게 자연 활용법이라는 거, 자연 위력, 이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보는 거는 너무너무 한심했다. 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하겠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요. 위대한 나라예요.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하늘에서 내린 땅이라고 얘기했죠? 그거 맞아요. 하늘에서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린 땅인지를 제가 과학적으로 밝혔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야 하늘에서 내린 땅이래야만 이참 진리를 알게 되거든요. 앞으로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누구라도 이 얘기를 안 들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본인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려니까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자연활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저 주제가 풍수로 세상을 탄핵한다. 이거 아닙니까? 하하 <웃음>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거, 이거 참 위대한 일입니다. 제가 제가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감히 이 유튜브라는 게전 세계 나가는 방송인데 전 세계인에게 이 대상으로 말하는 건데. 이거 어떤 근거 없이 논리 없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이게 할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과 같이 이 연구를 같이 이제 추진해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해서. 우리가 5000년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익인간사상이라고 그랬죠. 바로 홍익인간사상이 사상을 펼치려면 맨날 저 5000년 전부터 홍익인간 사상만 얘기했지 그 의미, 황용인간 사상이 무언지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호로만 알고 있는 건데 이젠 홍익인간 사상을 우리나라에서 세계를 위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연구에 모여야 뭐 됩니다. 이 연구에 같이 참여를 해서 방법론을 여러분과 찾으면 됩니다. 이젠 다 됐어요. 완벽하게 다 됐습니다. 자연활용법이 과학적으로 누구나 그 이해가 될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 연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젠 여러분과 같이 모여서 이것을 어 세계에 알려면 된다 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참여해서 하신다 그러면 역사적인 여러분 태어나서 일생에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어 평가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아,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죄가 없어요 아는 사람한테 죄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미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 주제 풍수로 세상을 탄악한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